제가 나. 작곡 엄마 고무줄케 어, 할머니 아이디어 좋지? 응. 응. 아, 그래서 엄마가 아이디어 좋은거구나 어... 하나 더 있게요 어머 어머 하나 더 있네 <웃음> 하나 더 있네 <웃음> 벼로롱 어... 리뚝 튀어나왔어 응 어어어... 어어어... 어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할머니가 이거 한거야? 감자탕은? 한거야 산거야? 한거야 응? 산거야? 감자가 기 혜리야 감자가 못생긴거 보니까 엄마, 할머니가 진짜 만드신거다 이거 그래? 응 감자가 못생겼어? 어 감자가 못생기게 깠어 감자? <목소리> 응 아, 감자 무생겼지 아 <목소리> 왜이렇게 커? <웃음> 그지어나 작은줄 알았는데? 왜이렇게 커? 네, 근데 되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야채 야채? 잠... 응 음. 건대기를 좋아해? 응 음. 음. 건대기가 해산물이면 더, 막, 더 좋아하죠 엄마는 해산물 좋아하지, 엄마는? 어, 해산물 좋아해, 맞아. 해산물 건데기를 더 좋아해요. 건데기를 좋아하고, 나는 해리의 배테기를좋아하고 아! <웃음> 나는 엄마를 좋아하고. 응. 왜? 아니, 너무 못생겨서, 테리가. 어, 해봐. 이리 봐봐. 여러분, 제가 한번 날아볼게요. 도 팔을 많이 파닥파닥 하려야지. 엄마나 할수 있어? 여러분이 제가 날아. 야, 도전 라이트 오 잘했어 잘했어 팔 많이 했어 이렇게 이렇게 날아볼게요 라이트 준비 시작 <웃음> 아, 세! 어 어른들한테 궁금한 거 어린들은 어린들은 음. 커피 못 먹고 어른들은 왜 커피 못 뭐, 먹을 수 있어요?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어린이들 먹으면 안돼요 어린이들에서 궁금한 점있어아 궁금한 거 얘기해달라고? 응두 명! 두, 어. 두 개씩 돼. 어한 명씩 질문하고 잘게요 이제 응. 페이 먼저! 우선 혜리 음. 솔직하게 말할거야? 응? 솔직하게 말할거야? 응? 솔직하게 말할거지? 응? 솔직하게 말할거지? 뭐래? 엄마가 질문하면 너는 왜 응. 이렇게 응. 똑똑해? 학원은 많이 다니고 공부 많이 하니까 학원은 많이 안 다니는데 너? 공부 많이 하니까 공부 엄마 살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원래 똑똑했는데 엄마의 똑똑함이 절반으로 떨어진거야 똑똑함을 빼먹은거야 테리야 응. 너는, 왜, 이렇게 말라? 아니, 아니야. 너는, 왜 갈비뼈가 보이니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 매일 웃기려고 노력해? 아, 왜냐면, 눈을 막 뒤집고. 아빠가, 아빠가 나한테 맨날 장난치고, 어른들이 나한테 맨날 장난치고, 응? 그래? 서 똑같이 장난치는 거야? 응. 놀아, 놀아주는 거야, 테리아. 어, 놀아, 그게... 장난치면서 놀아주는 거지. 아, 난 그거 싫단 말이야. 어? 장난 치는게 싫다고? 응? 너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 좋아하면서... 난 언니가, 언니가 장난 치는게 좋아 아 그래 엄마 도 이제 장난 안 칠게 우와, 응? 엄마 이제부터 응. 장난 안 칠게 응. 알았지? 응, 응 알았어 응. 응. 비행기도 안 태워도겠다 엄마 응 장난도 안 칠거고 괜찮아 칠 거고. 언니가 비행기 거니까 우리 아니야 많이 안 태워? 아니야 너 엄마와 딸로서 그냥 얘기할 것만 얘기하고 지킬 것만 지키자 아니야 삼시세끼 밥만 챙겨주고 아니야 어. 어. 어. 어. 좋은 엄마 때문에 응. 조, 조, 조, 좋은 하루 보냈다 어머. <웃음> 좋은 엄마 때문에 나는 예쁘게 태어났다 엄마 땅둥이아니야 못생겼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한번 날아 k yeah. ì <susurra>